창식이 안녕? 아유, 저 비용신이 해맑고 지랄이야. 깨발랄한 잔망미가 돋보이는 극한 직업의 최종 보스 이무배는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거대한 국제범죄조직의 두목입니다 보급형 마약시장을 만들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수원 왕갈비 통닭과 프랜차이즈를 체결 곳곳에 치킨집을 위장한 마약 거래소를 만들어 마약의 대중화를 꿈꾸게 되는데요 요즘 악역들의 트레이드마크인 2대8 가르마를 장차 전반적으로 쓸데없이 해맑고 텐션이 과학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딘가 살짝 모자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럼 애들 칼어빠따시아 다행이네. 우총어 총도 있어. 이 개새끼. 신쿨시네 봐봐, 봐봐. 봐야봐 님 뽕이다 신아 하지만 이는 그저 겉모습에 불과할 뿐. 그의 실체는 그치. 생각보다 악랄하고 잔인했으며. 네. 물티슈 가져와. 경찰 살인 교사는 기본. 다 죽여버려. 들뭔 상관이야 창가 죽인 걸. 죄다 창한테 넘기고 우린 돈만 챙겨서 배 탄다. 심지어는 개인 경호원을 대동하여 가는 곳마다 피바다를 만들어 버립니다. 한편 라이벌 조직의 테드 창과는 험한 말도 거침없이 주고받는 세상 막역한 사이 만나기만 하면 힘차게 아가리를 털며 세상 유치한 말싸움을 벌이는데요 그럼에도 막상 싸움이 시작되면 총칼이난무 그냥 말빨로만 조지는 애들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참고로 테드 창의 본명은 이 창식인데 영어 이름 짓는 법을 몰라서 테드 창이라고 지었다는 웃픈 사연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아니, 청시가 아닌데 왜 테드 창인 거야? 너 영어 이름 어떻게 짓는지 모르지? 등장하는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고 모든 대사가 명대사였던 극한 직업. 그중에서도 이무배와 테드 창은 극히 적은 분량임에도 엄청난 시너지를 보여주며 영화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죠. 최고의 배우들이 만들어낸 최상의 케미. 지금까지 이무배. 그리고 테드창이었습니다. 외모에서부터 느껴지는 강렬한 카리스마 하시모토는 의열단 소탕을 위해 투입된 일본 제국의 경찰입니다 직책은 경부 누가 봐도 일본인 같지만 의외로 조선인 출신이며 오직 출세를 위해 창시개명을 서둘렀던 뼛속부터 친일파인데요 극중에선 상부의 지시로 인해 이정출과 한조가 되어 움직이지만 한편으로는 감시 역할도 병행하는 일명 적같은 동지로 등장 이정출과 뜨거운 신경전을 벌이며 영화 의 긴장감을 한층 높여줍니다. 부하의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칼 같은 불 같은 지랄 같은 성격 덕분에 영화 역사상 가장 화끈했던 최고의 귀시아 되기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왼쪽으로 격하게 쓸어넘긴 2대8 가르마 눈빛이 막 뜨겁다 못해 그냥 용광로 그 자체입니다 이 정도면 레이저를 쏜다 해도 납득할 만한 눈빛이죠 언제나 신경이 곤두서 있어 촉이 굉장히 예리하며 끝도 없는 의심을 통해 영화의 텐션을 시종일관 조여줍니다 등장할 때마다 숨통이 막히고 등장할 때마다 심장이 터지는 느낌 하지만 의심이 너무 많은 게 오히려 독이 되었달까요? 의열단은 물론 이정출까지 한꺼번에 잡아넣으려는 무리한 욕심으로 인해 결국 궁지에 몰린 이정출이 총을 꺼내들게 되면서 그의 출세를 향한 야욕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엄태구 특유의 허스키한 보이스와 압도적인 포스가 돋보였던 인물 지금까지 밀정의 하시모토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찾는 사람과 참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슨 소리야. 이 시간부터 이곳은 내가 지휘합니다. 내가 명령 내리면 그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돼. 불안정한 한반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반도의 서대위는 대한민국의 국군대위이며 어느새 약탈자 집단으로 변해버린 631부대의 지휘관입니다. 본명은 서상훈. 물과 식량을 관리하고 전체 병력을 통솔하는 부대 내 가장 높은 서열을 가진 인물인데요.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대원들을 이끌고 있는 황중사와는 미묘한 대립각을 세우며 염통이 쫄깃해지는 신경전을 벌입니다. <웃음> 真的前面性格强<笑><笑><詞><詞><詞><詞><笑> 김희병이 남몰래 챙겨준 조니 워커 블랙 라벨과 달력에 있는 모델 사진이 인생의 유일한 낙 오랫동안 고립 생활을 하면서 현타가 오지 게 왔는지 왠종일 멍이나 쳐 때리며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진정한 이생망이었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생겨먹은 망나니 같은 부하들과 달리 나름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정장차림을 고수 부대원들과의 관계 역시 그리 나쁘지 아는듯 대다수가 그의 말을 잘 따르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목소리는 가볍고 발랄한 하이톤 으로써 뭔가 깨는 듯 하면서도 은근 잘 어울리죠 하긴 서대이마저 과묵했다면 이 영화의 유일한 장점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극중에서는 주인공 일행의 임무를 가로채기 위해 차량을 탈취 자신의 부하들을 버리고 나 홀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그로 인해 극한까지 내몰리게 되면서 이성을 완전히 상실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김희병을 사살하고 여자를 붙잡아 인질극을 벌이는 등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저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고픈 간절한 욕망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절실함이 만들어낸 지극히 현실적인 빌런이었달까요 사실 완전한 악당이라기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흑화하게 된 왠지 모르게 공감이 가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타공인 반도가 낳은 최고의 캐릭터 서대위의 찰진 매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 o 내부자들의 조상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 그대로 냉혈인간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표정의 변화가 전혀 없으며 냉정하고 차갑고 온기가 없는 그냥 감정 자체가 완전히 메마른 인물이죠 미래자동차 오 회장의 수행비서이자 상무이사로서 오랫동안 더러운 일을 도맡아온 권력형 깡패입니다 이번에도 헤어스타일은 2대8 가르마 이 정도면 거의 과학이죠 깔끔한 수트 차림에 은퇴 안경 을 착용. 더욱 더 차갑고 냉정해 보입니다. 주특기는 일명 퍽치기.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상대방의 뒤통수를 끄메기. 가열차게 후립니다. 거의 100%의 확률로 상대방을 기절시키는 최고의 기술이죠. 다만 단점이 있다면 예, 네, 잡았습니다. 끄메기. 이 좁밥 새끼가 그냥 누구든지 아무나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조상무의 진가는 상대방이 묶여있을 때야 비로소 그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조상무 전용템인 쇠톱을 장착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가지고 견적을 내는 모습이 적잖이 소름 끼칩니다 심지어는 부하의 톱질 솜씨가 성에 차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직접 나서서 썰기를 감행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풍문으로만 떠돌던 조상무 로버스 힘이 실리는 이유였죠 어쨌든 그랬던 조상무 역시 오 회장이 몰락하게 되자 그대로 폐망 결국 자동차 트렁크에 갇힌 채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 아무리 냉혈한이라 한들 그 역시 죽을 때만큼은 전혀 평온하지 못했죠 하긴 터미네이터조차도 뜨거운 불길 속에서는 그렇게 몸부림을 쳐댔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단번에 인사드리지 못했네요. 제가 바로 이 선생입니다. 브라이언 리 본명은 이 임무이며 이후 해운 이학승 회장의 둘째 아들입니다 작중 최종 보스인 이 선생을 자처하고 있으며 겉보기엔 굉장히 젠틀하고 매너있는 인물인데요 곱게 쓸어넘긴 똑단발 머리에 오롯이 귀염보짝한 코스여미 포인트 언제나 예의와 격식을 갖추고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겉모습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아래로 놓고 깔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 응? 가, 아, 이 새끼. 우아한 척은 혼자 다 떨더니만. 옛날 옛적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며 신학을 전공 다른 신도들에게 코카인을 투약시키다 적발돼 종교계에서 퇴출되었으며 단 하룻밤만에 신도 6명을 급성 약물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고귀한 척 온갖 가식을 떨어대지만 뜬금없이 기도를 하자며 상대방을 피떡이 되도록 구타 어! 그리고는 금세 정색하며 차분함을 유지하는 전대미문의 사이코패스입니다. 오른손엔 늘 반지를 끼고 다니는데 이 반지를 너클처럼 사용. 아, 마약반 팀장 조원호와 맞짱이 가능할 만큼 싸움 실력도 꽤 출중한 편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고, 모난돌이 정 맞는 법이죠. 그렇게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신나게 날뛰던 브라이언은 결국 진짜 이 선생에게 딱 걸려서 참교육을 당하고 맙니다. 이 선생을 대처할 수 있을 거란 헛된 착각, 그리고 당사자 앞에서 이 선생 행세를 한 무분별한 만용. 결국 과도한 욕심은 브라이언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맙니다. 특별 출연임에도 불구 어마무시한 존재감을 보여주었던 극강의 신 스틸러였죠 그 여전한 멋짐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화투 말이 참 예뻐요 꽃을 가지고 하는 싸움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화투판의 예쁜 칼 정마담은 일명 이대나온 여자입니다. 아, 나 그래. 나 이대나온 극강의 미모를 자랑하는 극중 최고의 신스틸러 등장하는 모든 신이 전설 아닌 레전드이며 새끼와 카리스마를 동시에 장착 관객들의 심장을 속절없이 뚝가 패는데요 오래전 편경장 때문에 화투판에 발을 들인 뒤이 바닥에 정착 그로 인해 편경장에게 깊은 증오심 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그만 하우스를 운영하며 그 중에서 호구를 선별 이후 사기 도박에 끌어들인 뒤 가차없이 탈탈 털어먹는데요 호구에게 돈을 빌려준 뒤그 돈을 전부 따들이고 또다시 호구에게 돈 돈을 빌려주는 레버엔딩 사체를 이용 상대방을 무관지옥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그야말로 한번 걸리면 폐가 망신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죠 어머 어해요난팔등인데 좀 따셔야죠? 아, 네. 정마담은 강인한 리더십을 가졌지만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 가식을 떨어대지만 상황에 따라 태도가 돌변하며 급발진을 시전 극심한 분노조절 장애를 가진 속물 중의 속물이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열한 짓도 서슴치 않으며 비록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다고 한들 부활을 시켜 평경장을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캐 예림으로 변신 본캐인 정마담과 달리 세상 소녀소녀한 느낌으로 등장하는데요. 청초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애타게 만든 뒤 자연스럽게 호구로 만들어 를 쭉쭉 빨아 먹습니다. 이른바 고객 맞추며 특별 서비스랄까요? 극중에선 유난이도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무조건 돈만 챙긴다. 너무 더마시겠어. 고니는요? 결국 고니로 인해 판돈이 전부 타버리자 그대로 이성을 잃고 멘붕이 장렬 급기야 찐 사랑인 줄 알았던 고니에게까지 총을 겨누고 맙니다. 그 내 돈을 날려먹은 놈이라면 내 남자도 얼마든지 쏠수 있는 비정한 여자 한때 진짜 예림이었을지도 모를 정마담은 그렇게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청순한 예림과 농염한 정마담 과연 당신이라면 누굴 선택하실 건가요? 오, 오, 오. <웃음>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